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5월 26일 시장에 대한 핵심과 어,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뭐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뭐그 정도에 대한 조정과 어, 또 약수익 정도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 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음 전일 이제 말씀드렸던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이제 작은 박스권에 대한 방향성이 없는 시장이라는 거였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시장을 보더라도 방향성이 크게 나타나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그리고 거기에 최근에는 거래대금과 거래량도 상당히 좀 줄어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환율이 이제 1117원 81전을 가리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워낙 강세 기조로. 넘어오고 있다. 자, 워낙 강세 기조로 넘어오고 있다는 거는, 어, 또 단기적으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또 다시 한번더 이슈가 될수 있다는 부분으로 또 해석을 할수 있죠.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수급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투자업종에 대한 매기세가 많이 쏠리는 모습이었는데, 어, 이 부분은 우리가 크게 눈여겨볼 필요는 없습니다.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포토에 대한 교체, 자, 들어오면서 물량이 늘어나는 움직임을 좀 보면 되고, 어, 오늘은 외국인들이 조금 쉬어가는 어, 모습이었어요. 음, 여전히 이제 공에 대한 우려감도 있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 대해서 연속적인 상승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어, 눈치를 좀 보는 시장의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음, 오늘 특징적인 부분, 전일 우리가 이제 백신 인센티브제 얘기를 하면서 하이트 진로 같은 종목군들, 어, 우리가 이제 술 마실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제 백신 인센티브 관련해서 발표가 이제 나왔고 그 발표를 토대로 또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한번더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망도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LG전자와 마그나에 대한 합작사 설립을 이유에서 이제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지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들도 한번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 상위를 보면, 자 일단 카카오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어요. 카카오에 대한 매수세가 어 그리고 HMM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한국전력, SK이닉스, SK텔레콤 순으로 어 지금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자 호텔신라 최근 움직임 좋죠. 호텔실라 같은 경우에도 어, 우리가 지금 백신 인센티브 관련된 부분으로 이슈가 된다라고 좀 봐야 됩니다 자 두산중공업에 대한 상승은 우리가 원전 관련된 음, 부분에서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전 관련돼 가지고 어, 우리가 지금 현재 원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오늘 회원방송에서도 말씀을 한, 드렸었는데 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상용원전이라고 하죠 또한 가지는 이제 소형 원전,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합니다. SMR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어,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발생 시켰던 이런 상용 원전이 아니라 이제 소형 원전이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런 소형 원전들이 어, 신재생 에너지와 유기적으로 결합을 함으로써 어, 이제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현재 EU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에 따른 협력 관계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이런 상용 원전이 아니라 소형 원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그 부분이 이슈가 되는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외에서도 지금 원전에 대한 부분을 신재생에 포함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일반적인 상용 원전이 아니라 소형 원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도 다시 한번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한국 전력에 대한 매수세도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음, 그리고 지금 이 코스닥에서는 CJENM, 그러니까 우리가 낙폭과 대군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소비자들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내수에 대한 분위기를 봤을 때는 우리가 CJ를 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CJ, 뭐 CJENM, 오늘 CJCGV까지 좋은 모습이 이루어지는 움직입니다. 자 디아티아이 하고 아난티에 대해서 모처럼 만에 외국인들이 매수생 유입되는데요. 어,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금 방미길에 올랐고 그에 따라서 경력주가 바뀔 것이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항상 우리가 이 뭐랄까요. 경협주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또 단타로 또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예상하기 힘든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바로 경협주더라고요. 사실 이제 건설이나 철강주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 대한 인프라 확대 기대감에 경협주에 포함됩니다. 어, 이런 종목군들하고 이제 오로지 개성공단 관련주, 예를 들면 그것과 또 다른 것은 어, 남북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과 부정적인 것을, 어, 우리 스스로 자주적으로, 어, 할 수는 없어요. 어, 트럼프에 대한 변수가 존재를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못했던 거고, 마찬가지 지금 현재도 이제 미국의 존재와 중국에 대한 존재, 심지어 러시아에 대한 존재까지도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 말은, 예측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분위기를 우리가 내일 오를 거야, 내일 안 오를 거야. 이거는 당미끼리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긍정적인 모멘텀 예상한다. 예상대로 되면 좋겠지만 예상대로 안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경협주를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보유를 한게 아니고 내가 신규적으로 사는데 나는 지금 뭐 신원이나 또는 좋은 사람들 같은 개성공단 관련된 또는 이런 북한 내에 대한 모멘텀만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매매하는 것은 저는 좋은 판단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실적이 나오면서 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뭐 철강이나 건설이나 이런 것들은 북한에 대한 이슈가 되면 추가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먼저 선도되어야 되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북한에 대한 이슈가 안 되더라도 주가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을 보이는 종목군들을 매매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말씀까지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와서 연기금에 대한 매수를 보더라도 자, 한국 전력 원전 관련 자, 호텔 신라 어 이제 이 백신 인센티브 관련돼서 자, LG생활건강 코에이 자, 코에이가 쭉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재평가를 계속 받는 거예요. 자, 강원랜드나 아모르퍼시픽 금호석유 CJ 제일제당, 한국항공우주. 그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어 그런 기대감이죠. 코스닥로 넘어가 CJ ENM, 그 CJ y 이 펜터 모드 투어 같은 경우에 백신 인센티브 관련, 자, SM, 휴젤, 파라다이스, 이오테크닉스, 이옥스 첨단 소재, 알테오젠 순으로 매수세가, 어, 유입이 또 되었습니다. 자, 이노, 이오테크닉스하고 이노, 이스 첨단 소재는 우리가 또 수익을 또 많이 받던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 이슈가 상당 부분 되면서 기관 수급도 따라졌고 제가 또 조정을 보이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도 오늘 수급이 긍정적으로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백신 인센티브제에 관련해 가지고 바뀌는 부분을 같이 한번 보면요.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이라는 부분인데 어, 지금 일단은 목표가 전반기 1,300만 명에 대한 일차접종을 완료하겠다라는 목표를 현재 정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백신 인센티브 관련해 가지고 그에 따른 어, 이제 완화, 사적 모임 등에 대한 완화라든지 또는, 거리두기에 대한 완화, 가족 모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스크에 대한 부분까지도, 어, 다시 완화시켜 줄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5월 27일부터는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남은 백신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또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뭐, 저도 사실 백신에 대해서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뭐, 흔쾌히, 어, 뒤에 쉬는 날이 좀 있을 때, 뭐, 맞아가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뭐, 어차피 맞아야 되는 것 같으면, 이런 인센티브까지 준다면 한번 빨리 맞는 게안 낫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었고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이 정부에서는 이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 반등적으로 좀알수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 미국과 영국, 어, 그리고 뭐 우리가 이스라엘 같은 사례만 보더라도 접종률이 올라갈수록 확실히, 어, 확진자는 줄어듭니다. 음, 그것은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빠르게 좀 됐으면 좋겠고요. 대신 이제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런 백신 인센티브제 관련해가지고, 어, 선반영이 이미 됐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하이트 진료 같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부분 자체에서 어, 전일 얘기에 오늘 다시 한번 강한 반등세를 좀 붙여내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런 반등세가 저는 의미를 좀둘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일상생활로 넘어가는 단계죠. 우리가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일상생활 을할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상적인 부분 자체에서 지금 활동을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주가는 바뀌는 단계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주류 관련 주도 왜 제가 어제 얘기했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술을 마시기 위해서는 10시 전에 마시거나 또는 집에서 마시거나 이런 제한된 부분 자체에 존재한다면 백신을 맞음으로써 앞으로 좀더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고 라 판단을 했던 거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호텔실라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에 대한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 이미 뭐외국인들에 대한 입국이라든지 우리가 출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풀렸을 때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 아시안항공 이라든지 그죠? 또는 어 우리가 이제 T A TA 항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닷권역에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바뀌어나가죠. DUA 홀딩스나.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 자체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어, 시장 자체가 완화되면서 <웃음> 우리가 억눌려 있던 것들이 이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는 반영되는 과정이다라고 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뭐 하나투어 라든지 모드투어 참 좋은 여행 같은 여행관련주들도 꾸준한 상승세를 좀 붙이면서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 이라고 좀 봐야 되고요 이 백신 인센티브제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백신 여권 관련해서는 업체가 이제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보안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꾸준하게 나타나는 양상들이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지난주 공개방송에서 얘기했던 이런 나온 CQ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오르면 15% 이상이 지금 오르는 모습들이에요. 어, 그리고 최근에 K-Sign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디지털 화폐라 엮이면서 오늘까지도 좋은 모습 보였고 Dream Security는 또 이제 카카오에 대한 상장, 카카오 자회사들에 대한 상장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단계라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계속적으로 이제이 백신 인센티브제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억눌려 있던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주가는 바뀔 수 있다고 라 저는 판단하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더 시장을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고요. 어 그러면 이제 글로벌 텍스쿨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택스 리펀드에 대한 얘기지만 주가는 바닥돈력부터 바뀌어 나가는 단계거든요 그죠 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매출이 지금 현하게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기대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 재료에 대한 한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다 라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주류 관련주죠 일단 어, 여기 안에서는 조금 더 그래도 우리가 상승에 대한 변동성이 좀챙길수 있는 것이 하이트질료 같은 종목분들은 기간에 대한 수급이 꽤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일 오늘 좋은 모습 보였고 오늘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양매수가 좀 들어오죠. 지금은 여기 이 백신 인센티브제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좀더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직까지는 거기에 따라서. 어, 이슈가 딱 돼가지고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뉴스가 나오는 것이 과일, 소주 관련해서 얘기 나오는 거지 백신 인센티브제 관련해서 얘기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어, 여기 내면에는 그에 따른 기대감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LEU가 LG와 마그나드 합작사 설립을 승인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마그나라는 회사는 아시다시피 어 지금 글로벌적인 부분 전장 부품 관련해서 세계 3위 안에 드는 상당히 대형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어 LG전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또 상당한 어 지금 가전에 대해서 어 부품을 또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어 최근에 이제 뉴스는 다임너 그룹이 어 벤츠 그룹에 지금 LG전자 파워트레인을 납품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트레인을 납품하겠다. 그에 따른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되었었고 추가적으로 오늘도 이에 따른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좀 나타내는 어 모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사를 보더라도 7월 달로 예정된 합작법인이나 공식 출범 계획도 순조롭게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에 따른 관련지도 오늘 상승세가 좀 붙여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LG와 마그나인 합작사를 얘기할 때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어 주로 말씀드렸던 것이 음, 이제 LG전자에 대한 탑업인 출자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회사들이 먼저 1차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LG전자라든지 LG 이노텍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항상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나 지금도 LG전자나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INX 이런 전기차라든지, 음, 전기전접종이라든지 기술주들이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 이런 종목군들은 모멘텀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저 쉽게 빠지진 않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권역에 대한 박스권 하단에 대한 지지를 꾸준하게 좀 보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LG 이노텍에 대한 움직임이 좀더 강하게 형성될 수 있는데 자 지금 LG 노텍 같은 경우에는 그전까지는 스마트폰에 대한 비중이 어느 정도가 차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폰에 대한 비중이 매출에서 떨어져 나가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뭔가로 채워 내야 되는데 이 다른 뭔가를 채워 낼 때는 뭘로 채워 낼 것이냐 그럼 결국엔 전장 부품 말고는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차피 가전이라는 것은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럼 새로운 키워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또다시 본인이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던져버렸다. 그러면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이 지금 전장부품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LG 인노텍은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데 그 체질 개선 중에 주가에 대한 일부 조종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건전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죠. 저는 이런 LG전자나 l g 노호텍에 대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좀더 중소형주에 대한 좀 날쌘 종목분들을 볼때 나머지 종목분들도 볼수 있는 거죠. 볼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공약했던 종목분들은 A프로나 또는 일지테크 같은 종목분들은 이제 공약을 했던 게 없고 마찬가지로 이제 알루코와 그리고 아디코 전자 같은 경우에 공략을 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삼마콘덴서도 마찬가지고요. 어,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또 조정 폭이 좀 나왔거든요. 이런 조정 폭 이후에도 다시 한번더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는데 우리가 A 프로 일지테크 같은 기업들도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자 A 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공략을 해가지고. 여기 이 자리이죠. 이 자리부터 한번 크게 상승하고 다시 한번 지지밟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보이고 있는 과정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크게 이슈는 되지 않았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꺾였다고 보기엔 좀 힘들죠. 어, 지금은 여기가 매직 가격이라면 그 매직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닥은 형성돼 있는 3만8에서 4만원 구간은 우리가 어, 다중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어, 구간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일지테크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 소형주로서 음 일단은 마그나와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마그나에 원래 납품을 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어 공식적으로 출범이 된 다음에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이런 종목권들 말고 신규적으로 l g 전자 마그나 관련된 수의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일지테크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유수화가 덜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거의 명성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는, 시가총액이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아직도 드러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충분히 지금도 가격권역에서는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또이 마그나와 지금 약 8년 동안 계속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높다는 부분으로 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 스마트폰 관련해 가지고 어, 원래 LG전자에 대한 납품이 상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스마트폰 사업 분야가 이제 철수를 하면서 타격을 입었던 업체 중에 하나가 이제 토비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비스라는 기업이 어,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LG전자에 스마트폰 관련 납품이 이루어졌었는데 어, 이런 납품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LG전자가 이 사업을 철수를 하면서 그에 따른 악재로 주가가 크게 출렁거려 버렸습니다. 여기가 그 날인데요. 4월 6일이었는데 자, 어, 우리가 이런 사업이 하나가 빠지게 되면 이런 중소기업은 엄청난 타격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금 현재는 지지를 밟고 난 다음에 돌려낸다? 자, 이렇게 과연 돌려낼 수 있을까? 어, 물론 이제 이 토비스라는 기업이 산업용 디스플레이 그리고 카지노용 디스플레이 납품하는 기업이지만 어, 저는 알려지지 않는 이슈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산업용 디스플레이에 대한 카지노 오팡이 다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바뀌는 건 이해를 한다고 쳐 하지만 이거와 똑같은 오팡이었던 이제 코텍 어, 같은 기업들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에 따른 기대감은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걸로는 100% 다 설명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 하는 거예요. 분명히 LG전자 전장 부품 관련해 가지고 어, 또 요즘은 또 어, 콕핏 이런 계기판들이 상당한 붐이고 요즘 수입 차들태 대부분 다 그런 대형 디스플레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전장 부품 관련해서 이 토비스에 대한 변화도 있지 않을까 일부 수혜는 받을 수 있다 LG 노노텍이 스마트폰 분야가 떨어져 나가면서 전장 부품 분야를 받아들여 가지고 상세하는 것처럼 토비스도 뭔가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 놓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감안해서 같이 보면 좋겠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도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은 일전에 저희가 이제 4월 15일도 그렇고 한국경제TV 워넷 홈페이지에서도 우리가 이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체크를 꼭 하시고요 저희 유튜브에서는 4월 15일 날 영상이 또 LG전자 마그나 합작사 관련해서 상당히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도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행히 이번 주는 예상대로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중소형주가또 상대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전일 셀티런 헬스케어에 대한 반등이 성장주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는 시발점이 될수 있다 요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움직임은 저는 건전한 조정이 었다고 봐요 어 여전히 시장은 하방도 경직되어 있고 상방도 경직되어 있는데 나쁜 방향으로 보지 말자 현금 일부 들고 있대. 시장은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 6월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나면 일부 조정은 생기겠지만 시장은 다시 한번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나쁘게 보지 마시고 지금은 트래킹 관점에서 개별 움직임들을 좀더 중심으로 대응하는 전략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도 드리고, 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